달남님, 네. 지금 또뭐하러 지금 나 뜨고 있는데. 네네. 오늘이? 네. 그 두릅 이 경기권, 동부권도 네. 이제 두릅이 피기 시작했어요. 어. 두릅이 어 아직 모무리가 안 올라왔네 싶었는데 한 3일이면 다 피거든요. 네.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. 오늘 따야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두릅 따는 거 하고 두릅이 이제 저쪽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비탈이 있잖아요. 네. 저쪽에다가 이제 두릅을 좀 번식을 시킬 거예요. 이쪽에만 오른쪽에만 있고 이쪽 수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. 오늘 두릅따는 영상하고 두릅 요리에서 먹는 영상, 그 다음에 두릅을 삽목하는 잘라서 꼬고그 다음에 뿌리 같은 것들, 이런 것들 삽목하는 영상들 저희가 찍어서 알려드릴테니까 음. 여러분들 함께하시죠! 갑시다! 네 갑시다! 자, 보이시니까 두릅이 이렇게 컸습니다. 이게 불과 3일 전만 해도 올라오지 않았던거예요 근데 지금 불과 3일 만에, 오늘도 비가 왔었거든요, 어제 오늘?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, 두릅은.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기게 가시가 있어요, 꺾는 부분에.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장갑 껴도 찔려요. 장갑 끼셔도 조심해야 돼요. 드롭 딸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마디 끝부분 있죠. 마디 끝부분. 여기 가시 없는 방향 쪽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탈짝 제껴주시면 소리 들었죠. 딱 소리 나는거. 이렇게 뜯깁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뜯기죠? 이렇게 드롭이 뜯깁니다.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롭 재치 시작합니다. 딱! 가시 없는지 확인하고. 되시죠? 거기서 뭐하십니까? 이리와서 좀 따! 이게 다 드롭입니다. 여러분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이게 다 드롭입니다. 아, 드롭이에요. 저희 밭 옆에 옆 있는 겁니다. 따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잠깐 땄습니다. 10분 15분 땄어요. 이만큼. 저희 네, 먹을 만큼만 건졌습니다. 아주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. 연하고 그냥 데쳐서 먹게. 근데 이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피잖아요. 네. 좀 많이 올라오다 싶으면 여기 보이죠 옆에 가시 같은 거 보이죠? 살짝 어... 연하게 가시가 은게 올라온다고 이렇게. 그죠? 이게 지금 먹었대요 저녁 그런데 이제 먹을 때 약간 껄끄러울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어떻게 먹냐 튀김 먹으면 됩니다. 튀김? 네. 그리고 아니면 장아찌를 담그면돼요 나중에 장아찌를 담근 다음에 좀듬슴하게 장아찌지만 너무 짜지 않게 담근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기 구울 때 같이 먹으면 끝내줍니다. 일년 내내 두고 먹어도 되는 거니까 뭐 비타민도 엄청나게 많고 뭐 무기질에다가 뭐 섬유질에다가 뭐 거의 만병통치약급이에요. 제철에 나는 또 음식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. 두릅을 따고 나면 이렇게 줄기가 남잖아요. 줄기가 이렇게 마디만 한두 마디, 여기 하나 둘세 마디 정도거든요. 한세 마디 반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.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옵니다. 두릅이. 그래서 가지가 새로 올라와요 보통 전문가분들이 추천하시는 게 삽목을 하고 나서 첫해 피는 두릅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라가서 삽목을 하시되 첫해에는 그냥 주시는 걸 그렇게 추천합니다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낱가지고 이렇게 톡라으신대요 이렇게 보이시죠? 두릅을 따고 이걸 잘라서 이걸 나중에 삽목하려고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 심고 싶다 거면 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꼬시면 이런 끝입니다. 아, 이렇게 꽂아놓으면? 네, 그래서 삼목이에요삽 <목소리> 어, 그래서 삼목이에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끝이에요. 원래는 이제 보통 때 같으면 땅을 파고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땅이 충분히 찾아 있어요. 충분히 비가 와서? 비가 와서. 그래서 아나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살짝 파신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 좀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심어주세요. 심으실 때 이렇게 위쪽,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됩니다. 아무리 아무리 얘네들 생존 중이 좋아도 위아래가 밖면안 돼요. 네, 여기다가 그냥 맨땅이거든요. 그냥 맨땅이거든요. 여기다 한번 들어가서 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세대마다 보자고요. 가계장님, 아, <웃음> 네 이게 뭡니까? 잠시만 들어보세요. 이거. 어. 뭐 하나 질문 있어요. 뭐야? 아까 우리가 두줄 많이 땄잖아요. 근데 왜 그거밖에 안 돼요? <웃음> 아니. 내가 있잖아, 이게 가시 두릅이어서 가시가 좀 많았잖아요. 그래서 가시 두릅이 많은 게 아니라, 어. 활짝 핀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약간 조금 가시가 많을까봐 조금 흥분하게 한다는 걸 조금 평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삶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. 완전 잘하셨습니다. 흔적도 없이. 그러니까 두릅을 먹는 초보예요, 우리 다그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가시 이런 것들이 좀 껄끄러울까봐 조금 더 삶았는데 완전 익어갖고 다 녹아버렸네. 아유. 하여튼 맛있게 먹어보습니다 자, 하나 먹어 드셔 보세요. 어 초장에. 진 달라 그래 음. 맛있죠? 음. 음. 여러분들도 이 제철 두릅 음. 이용해서 이렇게 음. 간식, 저녁, 야식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건강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자, 이상 자그덕 t v 였습니다두릅 많이 따서 먹으세요. 두리 안녕.